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중간에 뚜껑을 열면 정말 비린내가 날까요? 한번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조하세요.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콩나물국을 완성해 봤는데요. 왼쪽부터 뚜껑을 계속 덮고 끓인 콩나물국,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끓이다가 중간에 열어버린 콩나물국, 그 다음에 계속 열고 끓인 국입니다. 음, 바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음..사실 맛의 차이는 정말 거의 모르겠어요 거의 모르겠고 냄새를 맡아 봤을 때 여기에서 아주 미묘하게 콩나물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게 비리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음,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남편도 불러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어, 남편은 콩나물 비린내가 <웃음>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향이 난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로 어떤 버전인지 각각 안 알려주고 얘기를 해볼게요 <웃음> <웃음> 향도. 향는안 <웃음> <만> 맡아 봐도 될까? 향 한번 맡아 봐. 아니. 음.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. <웃음> 미묘한 차이도 <웃음> 제입이 그런 입입니다안 돼. <웃음> <웃음> 제 입에도 사실 크게 뭔가 유... 차이는 못 느꼈어요 음... 아무튼 어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중간에 애가 뚜껑을 열어도 등짝은 안 때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응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